아, 여기는, 어, 간만에, 에, 장날에 나왔는데요. 예, 여기는 충남 예산, 에, 역전장입니다. 뭐, 김장철이고 해서 그런가, 에, 전반적으로 요즘에 김장들 거의들, 먼저 주에 많이들 하셨는데, 어, 그래도 배추부터 해서, 뭐, 대파, 뭐, 약도라지들부터 해서, 에, 뭐, 김장철답지 않게, 뭐, 참, 김장철이니까 뭐, 에, 뭐, 배추들도 뭐, 어마어마하게도 나왔네요. 뭐 여기저기 할거 없이 뭐방태기를 나오고 뭐 쪽파부터 해서 쪽파는 이쪽 예산 쪽이 상당히 예, 유명합니다 대판 이렇게 해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만 원씩 아, 아, 한 2만 원씩 아.. 저게? 아.. 됐어? 한 단에 저게 만 원? 배추는 어게 개요 니 배추? 배추 이거 그냥 세개 5천 원세개 5천 원? 와 이제 가격 많이 저렴해졌네 네 이제 김장들 할거다 해서 아니요 아직 여긴 안 했어 여긴 아직도요? <웃음> 무는 오0개요 무는 6개 5,000원 6개 5,000원 무도 떨어졌네 엄마 먼저 짱에 우리 그지? 개당 천 원씩 샀는데 응 음, 그들도 가격은 아이차. 많이 떨어졌네 몇개 얼마? 3개가 5,000원 7개 주지? 만 원에? 만 원에? 3. 응 여기서 샀으면 할까 이거? 봐봐 잠깐만요. 만 원에 7개? 응. 이거 겨울에 먹을고 근데 배추가 엄마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아, 않는데? 너무 좋은 거 사다 너무 썩어. 썩이. 그래요? 아 근데 배추가 너무 비쌍해 보여. 네, 너무 비싼. 이거, 이거 너집 거라 맛있어 이거. 아니, 이거 파울뚝건 살짝 카 손인데. 예. 아니요 아니요. 비싼 해 보여. 배추가. 배추 일곱 배추 개만 원. 무슨 일개만 원? 그러니까 일곱 개만 원. 네. 뻥튀기도 있고요. 어머니들이 장날이라 어, 많이들 나오셨네요. 김장철이라 이렇게 젓갈도 나오고, 저게 그냥 일반 김장할 때 쓰는 젓갈이잖아. 안녕하세요. 꼬막도 있어요? 꼬막은 없어? 어마금 응. <웃음> 조금 있으면 편한데 석발도 판받라 아직 안 나온 다라 어때 지금 참 우리 추억의 띠기 앞서로 띠기 쭈그리가 앉아서 지 많이 었는데 우측 볼목에 이 술빵인가 이 옥수수 식빵인가 저거 시장을바라보면 우측으로 왕족발 와 족발 크다 내장금하몽다 어르신들도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뭐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도 있고요 떡볶이도 있고 찰옥수수도 뭐 나왔네요 국수도 있고 뭐 사시게? 국산. 수입산인데? 수입산. 응. 국산 없어 이거? 국내 산거살 어떤 거? 이거 아, 다 아, 국산. 살기장. 어,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랑? 저거 저걸로 저희 만원치 만드. 이거 만원어치도 돼요, 사장님? 만원치. 이거 예, 많이 있잖아요, 그냥 만원치 만드. 예예. 아, 우리 국산 게좀 색상이 좀 진하구나. 이게요 얘들이 이쁘고, 네. 얘들이 비기시는 이유가 있어. 병원은 옆에 뭐 검은 점이 뚜렷하고, 요거는 아. 흐릿해. 아, 네. 아, 국산과 이게 네, 수귀질이헷갈려 틀리고. 아. 많이 타세요. 네, 한번씀만 드릴게요. 좀 터지면 에이스가 안 되고. <웃음> 틀잖아요. 네. 이거주저 담을 수가 없어. 맞지요? 쟤 드릴게 예만님 많이 파세요 아, 말은 꼬마. 좋은데 아 근데 지금 아니, 너무, 너무 비싸, 비싸. 너무 비싸 15,000원 돌아가니면서 좋고 새 가보지 만하고아 꼬마 너무 비싸다 15,000원 패스 패스 낙지도 이렇게 나와있고 이게 국조품이 여기 여탈락 여기. 천에 저기는 벌어지고똑같아 이거 사놨어요 다? 예? 이건 5층이 가격이 꼬마? 5 만원이요 벌귀고 만원이요 5 만원이요 5만원이5만원만 아뭐 오징어 산 다음에 오징어 요기도 아, 오징어, 있는데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4원이한 마리에 4천0원요어 우리 한 마리에 4 0 0원 아니 한두개원한 마리에 얼마지? 6천원인가지만원안주나 이거 감자두개만원두 개? 너 하나 나 하나. 아다안 먹어도 안돼또 언제 하나 하나. 내가 언제? 탱탱찌개먹 나？탱탱 마루 이 천이？야, 내장 먹아다많이게이가많이이게이 장날이라 평소 저게 뭐지? 김장철이라 평상시보다 사람은 조금 더 있네요. 조금 더. 조금만 더있어요조금이 <웃음> <웃음> 어디요? 이그 사람이 얼마겠사 조금만 더 있겠다. 조금만 더 있겠다. 조금만 더 있겠다. 조금만 더있다 끝나서. 더 있겠다. 조금만 더있어다조시만는 있겠다. 조금만 더 있겠다. 조금만 더 있겠다. 조금만 더 있겠다. 조다 7에5 0 0 0원씩 하더니 아.. 고 아, 그... 나는. 아, 지금 이제 꽃게 3만원, 참 이게 5,000원이었는데, 이제 알싫어서 3만원까지... 네, 3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냉동해놨는데 네, 5,000원씩 네, 사서, 네, 사서. 네, 참 8,000원 샀어요. 지금 8 0원 어, 김장 생새고 어, 그래 어, 움직이네, 18,000원. 18, 많이 이러시면 어, 생새우는 18,000원 네, 얼린거는 만원이랍니다 생새우는 18,000원입니다 음. 자 우리 또 어, 예산장 예산역전장입니다 예, 역전 5일장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많죠? 예, 5일장 역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